자, 수산에 해가 지금 막지려고 하고 있고요. 임진강이 지금 유유에 흐르고 있습니다. 아, 구름에 잔뜩 가려져 있어요.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에 있는 심악산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심악산은 높이가 194m로, 정상에 오르면은... 한강의 하구와 임진강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심학산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학산의 높이는 1 94m 정도 입니다 사주 출편도 시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쭉들어가다 보면은 심학산 철쭉 축제를 넣을 니는 심학산돌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심학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심학은 심자가 찾을 심자에다가 학은 학학자라고 합니다. 학을 찾는다. 아마 조선 숙종 때에 왕이 아끼던 학이 날라가 버렸는데 그 찾은 학의 위치가 바로 이곳 심악산 이었다 고 합니다. 저 앞에 지금 보이는 저 산이 심악산 입니다 높이는 194m 심악산을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심악산 기슬계 식당들이 굉장히 많 관행을 마치시고 내려오셔 가지고 식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주말에 나들이 하면서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찬던 곳이기도 합니다 심악산을 올라가는 데는 이렇게 경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차량이 곳곳에 주차가 되어 있고요 아, 엄청나네요 단풍이 차들 보세요 양옆으로 아 엄청납니다. 사람들 주말에 이 갱사가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낮은 산치고는 엄청나게 갱사가 심합니다. 곳곳에 차량들이 있고요 지금 심악산에 도착을 했고요. 심악산에는 주차공간이 저 아래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저 위쪽은 심악산 주차장입니다. 시막산을 올라오는 길은 이 길로 올라옵니다. 지금 차량들이 많이 내려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단풍이 잔뜩 들었습니다. 지금 약천사의통일여래대부를 보시고 계십니다. 약천사에서 잠깐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아래에 보이는 데가 시막산 공영 주차장입니다. 무료이고요. 저기 화장실도 있습니다 여기에 약수도 터 있는데 지금 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부터 산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풍이 잔뜩 들었습니다 오늘 산행 코스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코스가 여러개가 있네요 한 4코스 정도 있는데 이쪽으로서 교화배수지로 해서 법성사 쪽으로 해서 정상을 밟고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는 왼쪽으로 올라가야 되네 아 낙엽이 장난 아니게 많이 떨어졌네요 아 단풍이 들어 가지고 이미 낙엽의 절반 정도는 떨어진 것 같습니다 숲이 조용합니다 여기. 저기 지막산, 네, 높이가 194m 정도 됩니다. 이 나무는 소나무인데 죽은 듯 하네요. 아, 나무가 전부다. 일단은 키가 엄청나게 커요. 여기 키다리 아저씨만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가득한 낙엽이 있습니다. 나무들은 자신의 옷을 하나하나 벗어 던졌습니다 거대한 나무가 있고요 이곳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산행을 마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구요 저는 산행을 시작한지가 지금 한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아처음에 표시판이 하나 나왔어요 여기 아, 배수지라는 것은 이쪽이고 약천사는 580m 정도 요 아래로 내려가면 산마루 가든이 나옵니다 일단 배수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아직도 1400m 이상을 가야합니다 약천사에 출발해 가지고 한 7, 800m 오니까 여기 계곡이 개울이 하나 나오네요. 원래는 시경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시용 불가입니다. 약수물이 더하기는 한데요. 지금 한 800m를 위로는 오르지 못하고 계속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하 이게 산행길이 계속 내려가요. 이제 저저쪽에 올라가는 언덕이 보입니다 계곡에 보시면 곳곳에 계곡이 있고 여기도 계곡에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쪽으로 쭉 계곡이 행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앞에 계단이 나오고 저 위에 능선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의 능선을 왔는데 다시 저저쪽에 더 높고 큰 능선이 보입니다 길게는 기네요. 7km 이상이라서 배수지 방향으로 한번 갔다가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점 회귀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교화 배수지 가는 곳이 이쪽이고요. 미끄러워 이제 여기 뭐 테니스 코트도 있는 것 같고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배수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 여기는 이제 체육시설이 있어요 체육시설이에 여기 정자가 하나 있고 바로 앞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화배수지까지 쭉 내려가나 봅니다 아, 지금 보시면 여기 바로 앞에 이게 철쭉이에요철쭉이고철쭉동산이에요 철죽 완전히 이 사람들이 지금 건너오고 계신데 아 멋집니다 철쭉꽃이 피었을때는 끝내주겠어요 아, 이게 전부 철쭉이네요철쭉꽃이 저쪽에서 이렇게 쭉 이어져 가지고 요 앞으로 다 있습니다 여기 저 위로 뒤로까지 아, 엄청나네요 여기 교화배수지 바로 앞에 여기가 교화배수지 인가봐요 이제 다시 정상으로 올라갈게요 이제 교화배수지에서 다시 정상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제 남서쪽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해가 진줄 알았는데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 교하 배수지에서 쭉 올라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능선 길이 행무망 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제 정상 정망대까지는 1100m 정도 남았습니다. 배수지까지 돌아서 왔으니까 예, 배밭정자가 이쪽으로 가면 나오네요. 이제 정상 정망대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꽃처럼 커다란 바위가 나와서 잠시 앉았다 가겠습니다. 등선을 오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멋진 바위도 보입니다. 계속해서 정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오르는 길에 양쪽으로 바위가 멋지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행을 하다가 힘들 때 잠시 쉬었다 갈수 있는 그런 바위인 듯 합니다. 아직 정상까지는 한 600m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아 돌고 돌왔는데 이쪽으로 내려가면 80m의 법선사가나 있거든요. 여기 약천사라 이쪽으로 내려간다고 나오네. 저 뒤에 보이는 데가 지막산의 정상입니다. 아 정상 가까이 오니까 이렇게 경사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자, 오르는 곳곳에 여기 아, 여기는 시사 야영은 검지되어 있고 저기 헬기장이 하나 있네요 이 헬기가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단길을 한참을 올라오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큰 바위가 제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바위에는 보니까 저기에 정자가 또 있습니다 아 엄청 크네요 바위가 평화누리끼평화누리끼 여기 등산로가 아닌가요 아 증자가 엄청 큽니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이네요 네, 안에 는 여기 또 벤치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여기 전망대 이고요 어, 여기 고양이가 양이가 지키고 있어요 깜짝 놀랬네요 노후화 돼서 보니까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래로 전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나오고 바위들이 있고 여기 곳곳에 막아놨습니다 아 여기도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 새끼였어요 바위 틈 사이로 들어갔어요 아 여기가 임진강 여기 파주니다 안에 벤치가 있고요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쪽도 길이 있는데 데크길이 있고요 이것도 있고 어, 바위가 있고 멋있네요 이 곳곳에 벤치가 있어요 여기 정 자도 있고 사람들도 저기 흉상에다가 벤치에다가 이안쪽으로더멋있네이 철쭉 나무인데 쭉 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잘 다듬어 놨네요 이쪽으로도 길이 있어요 물론 저쪽에 임진강이 보이는 곳이 겠죠 참호네요 이렇게 사이로 지나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아 완전 전망됩니다 모든게 발랄해 보여요 멋지네요 여기. 생상도 있고 벤치도 있고요 엄청나게 큰 바위하고 철쭉나무들이좀다 철쭉나무네 사오에 오면 은 굉장히 멋있을 듯 합니다 여기가 정상이네요 보니까 이 올라가는 길이 이쪽인 듯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위하고 철쭉 나무하고 엄청나게 많아요. 또 이쪽은 또 다른 도시네. 바로 여기가 심악산의 정상 정자가 있는 곳입니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심학산의 정상 심학정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곳의 높이는 1 9 3 m 고 심학정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심학산의 있습니다. 정상 이 예. 팔각정자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저기에 심학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학정 팔각으로 된 심학정 정자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가 심막진 정자로 올라왔고요 여기 파주 포토 식경 이라고 돼 있네요 아 지금 저기 보시면은 막 해가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름에 잠깐 가려 있는데 수산에 해가 지금 막 지려고 하고 있고요 임진강이 지금 유희에 흐르고 있습니다 아 구름에 잔뜩 가려져 있어요. 아직까지는 해가 치지는 않았는데 지금 오늘은 한 6.8km 정도 그런 상태고요. 지금 심악상 정산팔각 심악정 위에서 카메라를 함 찍고 있습니다. 이 방향이 지금 동서남북에 보이는 위쪽이 북쪽이네요. 지막점 194m 에서 이제 정상 찍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상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배수지 입구까지는 2600m 약 천사로 내려갈 수도 있고 여기 수투바이 입구 쪽으로 해서 쭉 해서 둘러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배밭 입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수투바이 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에 이렇게 낙엽이 너무 많아요 미끄러워요 미끄러워 조심해서 내려가는게 좋을 듯합니다 수투바이가 어딘지 뭐 정확히 나와있지는 않아요 수투바이가 아까 900m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한참 내려가야 될더라구요 네, 오른쪽으로 가면 시막산이고 배밭정자는 한 200m 수투바이 주차장 쪽은 한 500m 정도 내려가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더디에 커다란 바위가 있는 스트바이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어, 큰 동굴이 있어요. 어시시해요 여기 보이시죠 바위 보세요. 어 지금 아무도 없고요. 제가 혼자 있어가지고 어시시합니다. 저녁이라 물이 흐르는 계곡이긴 한데 이 굴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여기서 살 수가 있어요 여기 바위이거든요 저기 보시면은 저 동굴이 있죠 여기 안에 동굴이에요 네, 수트바이 쪽으로 쭉 해서 내려왔다가 심악산 약천사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 6시가 조금 안됐는데 벌써 어둡습니다 어우 돌계단 이에요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내려가면은 수트바이 주차장이 나옵니다 거기서 가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차를 어디에 둔느에 따라서 심악산 주차장에 두었으면 한참 올라가야 되겠죠. 다시 저는 여기 위로 올라가서 심악산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완전히 여기 심악산 깜깜합니다. 저 아래에 아, 저기 이제 사찰인듯한데요. 와, 아, 여기 바로 앞에가 이제 여기가 통일대불이 있는 데거든요. 약천사. 근데 네, 한 보세요 이게 지금 아 여섯 예. 시 조금 지났는데 깜깜합니다. 이제 약천사의 그이 내려왔습니다. 산에 보면 지금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보여요 오늘은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에 있는 심악산을 찾았습니다. 심악산은 높이가 194m로 심악정 정상에 오르면은 한강의 하류와 임진강이 만나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심악산을 가을 단풍 산행으로 택하여서 오늘은 죽 둘레길을 7km 정도 걸어봤습니다. 심악산에는 통일대불이 있는 약천사와 입구에 맛집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